자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자 일곱 번째 주제로 북방민족의 성장과 명예성립과 성리학이라는 부분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자원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짧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을 하고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당나라 말에 부경제가 무너지면서 절도사라는 세력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절도사였던 알록산과 사사명이 나는 일으켰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안사의 난이라고 했어요, 그죠? 안사의 난은 진압이 됐습니다. 만은 당나라의 통치 체제가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고 절도사라는 세력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황소의 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당나라는 사실상 멸망을 하였고. 절도사였던 주전충에 의해서 당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절도사 주전충이 황제가 되자 다른 절도사들도 자기가 황제가 되어보겠다고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장악한 지역에서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 시대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5대1국의 시대라고 불렀고 이5대1국의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송나라가 재통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자 이렇게 중국이 분열되었다가 재통일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 한반도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가 고려에 의해서 재통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중국의 주변 지역에서는 새로운 민족들이 새로운 국가들을 성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들 간에 또렷한, 뚜렷한 서열 정리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입과 충돌 전쟁으로 불안한 국제관계가 전개되는 것이 10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의 모습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일본 최초의 무사정권 뭐? 겐지. 어? 겐지. 네. 어, 롤 좋아하는 사람은 겐지 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겐지. 음, 음, 겐지 헤이지. 아무튼 일본 최초의 무사정권 뭐? 가마쿠라 마부가 성립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10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의 상황을 주도해 나갔던 거란족의 요나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고 하겠습니다. 이후에 좀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거란족의 경우에는 랴오허강 상류지역에서 살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란족의 나라의 요 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율아보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당나라가 쇠퇴하가기 시작을 하자 북방 초원 지역에서 이 유목민족들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하였고요. 야율아보기는 거란 여러 부족들을 이끌던 부족장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은 키도 굉장히 크고 용맹한 부족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현명한 부족장이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보통 유목민족들의 경우에는 중국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 나약하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기 십상이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한족들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을 기꺼이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중요한 역할을 맡길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당나라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혼란을 이용을 해서 초원지역의 부족들을 하나 둘씩 통합을 하게 되면서 916년 거란의 부족을 통합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것이 바로 요 나라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이요 나라가 성장하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 개의 중요한 발판이 있었어요 그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발해를 무너뜨리고 그 영역을 차지한 것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거란이 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요 나라가 거란 고려에게 사신을 보내서 친하게 지내자라고 했는데 고려 역시 발해랑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기 때문에 거란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친. 지내지 않았다 뭐 요런 얘기 한국사 시간에 들어봤죠 그죠 바로 거기서 나오는 그 거란의 요나라가 바로 이 요나라가 되겠습니다 배운 기억나죠 그죠 네자 네. 그리고 이 거란족이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발해의옛 영역을 차지한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한 지역이 어디 였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연운 16주 라고 불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만리장성 이남에 연후 16주라는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이 이 거란족의 요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땅은 어떤 땅이었으며 이 땅을 어떻게 거란족의 요나라가 얻게 되었느냐. 음. 자이 땅은요. 이 중국의 화북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도에 표시된 거를 보니까 이연운1 6주라고 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만리장성 북쪽인가요? 만리장성 남쪽인가요? 만리장성 이북이에요? 이남이에요? 이남, 이남 지역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이연운1 6주를 차지했다고 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미 만리장성을... 넘은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연흥 16주를 차지하였다. 이후에 중국 본토로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의 위치에 있는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두번째 만리장성 이남지역이니까 농경지역인가요? 유목지역인가요? 농경. 그렇죠. 농경지역에 해당하죠. 그죠? 자이 거란족의 요나라가 차지하는 땅덩어리는 이렇게나 컸는데 사실 여기 야, 진한난 아니고 지난의 반대는 뭐지? 흐린? 여튼? 여튼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땅들은 뭘 하면서 먹고 사는 지역입니까? 유목. 유목을 하면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그죠? 어, 땅덩어리가 크기는 해도 이 전체 넓은 땅에서 나오는 수익은, 경제적인 이익은, 사실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 만리장성 이남의 연흥 16주의 경우에는 농경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력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땅에서 나오는 수입보다 이 정도의 땅에서 나오는 경제적 수입이 더 컸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 땅을 얻게 되면서 거란족의 요 나라가 빠르게 성장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5대 19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5대 19국 시기에 절도사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 당의 절도사였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후 당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후진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할 것 같이 성공할 것 같지 않았어. 성공이 어려워 보였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란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가 되려고 할 건데 그때 나를 군사적으로 좀 도와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란족이 오케이 했어요 그럼 넌 나한테 뭘 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석경당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다? 그 땅이 바로 그렇죠 이연윤 16주를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석경당한 황제가 되고 나서도 연윤 16주를 거란족에게 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바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한족들이 남긴 중국의 역사서에는 석경당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됐을까? 그렇죠. 지가 황제가 되겠다고 나라 팔아먹고 자존민족의 자존심도 팔아먹은 전형적인 매국노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절도사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음. 자, 그러다가 이후에 5대 1국이 통일이 되고 중국에는 송나라가 성립이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 거란족은 요나라는 이 연운 16주라는 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을까? 농사를 짓고 또. 아까 여기 어떤 의미라 그랬어? 만리장성을 넘은 거라 그랬잖아. 이 지역을 바탕으로 뭘 하고 싶을까? 그렇죠. 남쪽으로 진출해서 중국의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연행 16주라는 땅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다시 자기의 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죠? 그래야 얘네들이 적어도 만리장성을 넘어오지 못하게 제대로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운 1 6주를 통해서 남쪽으로 진출하는 거란족의 요나라 그리고 여운 1 6주를 되찾으려고 하는 송나라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요 나라가 송나라랑 편하게 전쟁을 하려면은 송나라랑 친해져 있는 고려를 한번 겁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차례 고려를 침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요거 한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일 겁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 뒤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것이에요. 넘어갑시다. <웃음> 자. 그래서 허란족의 요 나라와 송나라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송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서 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송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꼽아보아라 한마디로 송나라를 정리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를딱요 한마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문치주의가 되겠습니다. 문치주의 무슨 말일까요? 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린다? 문, 학문으로서 통치한다 그것이 바로 문치주의가 되겠어요 자, 왜 이런 정책을 실시하였느냐 문치주의란 무관들, 군인들의 힘을 크게 약화시키고 문관들을 우대하면서 유학과도 같은 학문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일컬어 문치주의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정책을 시행했느냐 을그 이유는 송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었는가를 보면 은 이해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자, 봅시다. 당나라가 멸 하고한 이후에 이 절도사들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면... 그렇죠.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가 돼서 나라를 세웠는데 또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가 돼서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그렇죠? 결국 마지막에 새롭게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송나라였고 송나라를 세운 사람 역시 조광윤 역시 그 사람 역시 절도사 출신이었지만 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절도사와 같은 군인들의 힘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어.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를 해서 절도사들을 억압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 권력들을 전부 다회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줄까요? 와. 왕? 황제가 같기도 하지만 또 문관. 그렇죠. 문관들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그게 바로 문치주의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더불어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송나라 때 과거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과거 제도의 전시라고 하는 전형을 도입을 하게 되어. 전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지방에서 시험을 쳐서 패스한 사람들 수도였던 여기 카이펌 어, 변경이라고 하는 곳인데 수도에 올라와서, 올라와서 한번더 시험을 치릅니다. 그렇게 두 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세 번째 면접을 누가 보는 것이냐면 황제가 직접 보는 거예요. 그게 이때 송나라 때 도입된 전시라고 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과거 시험의 최종 합격 여부를 황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황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관리를 뽑으면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과거에 합격한다는 것은 엄청난 출세이고 앞으로 출세의 길이 열린 것이고 인생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를 합격시켜 준 사람이 누구야? 아, 네. 황제야. 그지 그러니까 나를 뽑아 준 사람이 황제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어떻게 될까?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과거제의 정비. 그게 바로 전시의 도입 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과거제를 정비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국내가 안정됩니다. 한문을 장려하면서 송나라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나라들보다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송나라는 문치주의 정책으로 국내 내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무엇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수 있다고 라이야기 했나요? 네. 내적으로는요. 그렇죠? 문치주의 정책의 심각한 부작용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군사력이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문치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젊고 유능한 인재는 군인이 되려고 할까? 문관이 되려고 할까? 문관이 되려고 합니다. 군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었을까? 낮은 편이었을까?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너 뭐하니? 나 군인하는데? 라고 하면 은 젊은 놈이 해먹을 실이 없어가지고 군인이나 하고 있냐? 이런 욕을 먹던 시기가 송나라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도 무능하고 병사들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게 바로 송나라의 군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랑 싸울 때마다 저요. 단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게 송나라 군대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위기를 초래했던 것 그것이 바로 문치주의 정책의 부작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얘기 왜 하고 있나요? 이 얘기 왜 하고 있나요? 연울 16주를 놓고 거란과 송나라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방금 우리는 송나라의 문치주의 정책을 이야기를 했어요 둘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거란족이 요나라가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이거 왜안 넘어가?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자, 그래서 연은 16주에서 밀리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여기 지도에 전주라고 표시되어 있는 전연이라는 지역. 하루만 걸어가면 수도였던 카이펑까지갈수 있는 지역까지 송나라의 군대가 밀리게 됩니다. 송나라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거란족의 요나라도 썩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거란족의 경우에는 장기전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카이펑을 함락시킨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오래 끌게 되면 그 지역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왜 그럴까? 경제력이 너무 낮아 그렇죠 이들은 이만큼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목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경제력이 약해요 전쟁은 군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걔냥 먹여살려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줘야 돼. 전쟁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얘네들이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던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거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송나라의 불안감 장기전이 부담스러웠던 거란 이둘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1 0 0 4년에두 나라 사이에서 맺어진 맹세어 약속 이른바 전연의 맹약 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나라가 여기 있는 전 연이라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맹세하고 약속을 했어요. 뭘 하기로? 안싸우기로. 앞으로 형제처럼 사이좋은 관계가 돼서 안싸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해됐나요? 네. 음. 자, 요나라는 더 이상 송나라를 침입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아, 없어요, 그렇죠? 요 송나라는 그 대가로 요 나라에게 무엇을 주기로 하냐면은 매년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제공해주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송나라는 요 나라와의 평화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돈으로. 돈으로. 산거예요 그죠? 유 나라와의 평화를 돈으로 산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매년 은1 0만양과 비단 20만필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은을 쓰지도 않고 비단을 쓰지도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몇만양 몇만필 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 보이죠 그죠? 음. 오늘날의 가치로 정확하게 환산을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봐가지고 대충 계산해 봤는데 대략 한 4,60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해 봅니다. 아무튼 무지무지 많은 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애당초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송나라가 돈을 주고 평화를 살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송나라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해서 군사력은 약했지만 이 강남지역이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국의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요. 송나라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어디 가서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송나라에서 만든 물건들, 당시 메이드 인 송이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를 중심으로 한 무역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송나라 시기에 이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거든. 고려시대에 청자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기술도 사실 송나라에서 넘어와서 발전된 그런 것들이거든.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송나라는 어땠다? 돈이 무지 많았다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 되게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송나라 입장에서는 1년 수입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요나라랑 싸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부여하면 은 어, 세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거란족은 유목민족이 고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타협관계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10에서 11세기는 요, 어, 거란족이 요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지난 시간 같으면 이쯤 수업을 하고 접었을 텐데 우리 수업을 열심히 진도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죠? 네, 좀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음. <웃음> 달력을 보니 네, 33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가려면 수행평가까지 포함을 해서 어 6월 22일까지 어 수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그 다음 주가 바로 기말고사더라고 음. 네,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자, 보도록 합시다. <웃음> 거란족은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왜? 그리고 이게 뭐냐? 음. 자, 쓰는데 미안해요. 잠깐 저 페이지로 넘길게요. 자, 거란족이 통치한 영역을 보도록 합시다. 아, 진한 핑크색은 뭐 하면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요... 요... 아, 진한 핑크색, 여기 여기 여기. 연우십육주뭐 하면서? 농경. 농경하면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연한 핑크색은요? 유목을 하면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거란족의 요나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땅과 민족을 동시에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안 돼요? 네, 돼요.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격의 땅과 민족을 지배하려면 몇 가지의 방식을 쓸 필요가 있었다. 두 가지의 방식을 쓸 필요가 있었다. 그게 바로 이원적 품치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3월 달에 5호 16국 시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4월이었나요? 어, 5호 16국, 3세기경에 북방 초원 지역의 연평균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북방에서 5호라고 불리는 유목민 족이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화북 지역을 차지하고 화북 지역의 한족들이 강남으로 내려갔던 유진 남북조 시대 배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북방에서 내려온 오호라고 하는 애들이 유목민족인데 이들이 차지한 화북 지역의 경우에는 농경지역이고 농경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끊임없는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서 얘네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적극적인 한족화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죠. 한족의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자를 사용하고 심지어 그들과의 결혼을 장려하면서 한족과 똑같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적 차이 민족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한족이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기억나나요? 네.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한 까닭은 무엇이냐 이들은 원래 살던 유목적이 너무 추워져서 살수 없게 됐어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화북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한족화 된거예요 그죠 자 그에 비해서 거란족은 지금 어때요 음... 농경 지역에 유목 지역을 버리고 내려왔나요 음... 아니야 그지 유목 지역과 더불어서 일부 농경 지역도 함께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어, 똑같이 만들고...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따로따로 따로 네. 살면 되는 거야, 그지 어, 아이고, 어디 갔어? 따로따로, 어, 그렇죠? 따로 따로따로 어, 따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죠자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강력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한족이랑 달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을 원하지 네.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족화 되지 않고 그들 고유의 풍습,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았다 다만 농경민과 농경 지역은 유목민과 유목 지역과 달랐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지역과 민족에 맞는 각각의 방식 두 가지의 방식을 활용해서 그들을 통치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웃음> 자. 농경민들의 경우에는 남면 관제라고 해서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주연제의 방식으로 그들을 다스렸어요. 또한 거란족과 같은 유목민들의 경우에는 북면 관제라고 해서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부족제의 방식을 이용해서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굳이 이들에게 부족제의 방식을 강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굳이 이들에게 농경민의 주연제를 강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각에 맞는 방식으로 통치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둘로 나눴다고 해서 이러한 통치 정책을 무엇? 이원적 통치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란족의 요나라가 사용했던 이원적 통치 정책의 이름이 무엇이다? 남변관, 북면관제라는 거예요. 됐죠? 네, 별로 어려울 것이 없죠. 네, 아이스크림의 약발은 30분이면 다 떨어지는 것이었어. 그지? <웃음> 음. 아, 오늘따라 웬일로 6교신대 안자고 이렇게 수업들을 열심히 듣는가 했더니 어, 초반 20분에는 아이스크림 먹느라고 그죠? 아이스크림 잠을 깨우 주다가 아이스크림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하나 둘씩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네요 음, 괜찮습니다. 기말고사, 기말고사 때 선생님이 꼭 성적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긴 그런 거 신경 쓰면 이렇게 자고 있겠어 그지 거랑 문자 만들어 썼습니다. 왜 자기들만의 문자를 만들어 썼을까? 그렇지 한자를 쓰기 싫었죠. 싫었어 그렇지? 자기들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글자가 없다 보니까 참고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한자였어 한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한자를 참고해서 자신들의 언어를 표현하는 거라 문자를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불교는 왜 믿었을까? 불교를 왜 숭상했을까?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불교였을까? 왜 하필 불교였을까? 아, 네. 그렇고요또 어떤 면에서 효율적이었지? 알아들일 수 있게. 네. 또. 자, 선생님이 그냥 말하는 거 맨날 주워 듣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기존에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필 불교스가 배웠어. 지난번에 불교사는 얘기할 때. 힌트, 얘네 유목민족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 형. 네. 자 한족들은 그들의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상과 종교를 이용했냐면은 유교를 썼어요. 그런데 유교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유목민족을? 오랑캐라고 화의관. 비하하는 화이관의 내용이 들어있어. 유목민족인 거란족이 유교를 통치의 사상으로 쓸수 있을까 없을까? 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무엇이었다? 네. 불교였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오후 여자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북조의 국가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때 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시험 안 봤으니까. 배워도 다 잊어버릴 수 있죠. 그죠? 음. 그래도 되나? 네. 역사. 네, 역사 과목이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내용 모르면 뒤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앞의 내용을 뒤에 내용하고 계속 연결되는 게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회 문화나 아니면 유리나 사실은 앞에 철학자 몰라도 뒤에 철학자 이해 되잖아, 그지? 앞에 문화현상 몰라도 뒤에 문화현상 이해할 수 있고, 아닐까? 아닌 말고, 아닌, 음, 몰라. 네.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보이기는 하지만 앞에 구반에서 여기까지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세기경에 티베트 지역의 유목민족인 탐구트족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였습니다. 여름 화자를 쓰는 하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 교과서 앞쪽에서 여름 화자를 쓰는 나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배운 기억나나요? 음. 얼리터우 유적이 발견되자 여기가 문헌상 최초의 왕조인 하 왕조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라는 얘기 배운 적 기억나나요? 아, 예. 네, 이 탕구트족이 세운 하 나라가 그하나라 이름이 같아.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탕구트족이 세운 하왕조를 그 앞에 있었던 얼리터우 유적의 하왕조와 구분하기 위해서 좀 서쪽에 있잖아? 서하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음... 네, 탕구트족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황허강 상류 중국 서북부 지역에 위치했던 나라였어요. 자, 이 서하의 위치를 보면 은 정확하게 뭐가 지나가는 자리였느냐? 이렇게 뭐가 지나가는, 뭐가 지나가는 자리였다? 비단길,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서하의 경우에는 비단길을 장악하고 동서무역을 독점합니다. 오직 자기들을 통해서만 동서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동서의 교역을 독점해서 비록 나라의 크기는 작았지만 은 꽤나 강한 나라로 성장했던 이들이 바로 서하라고 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네. 네, 요것 때문에 나중에 징기스칸이 서하부터 제일 먼저 정복을 해요. 음. 돈줄이 되니까. 저희 응. 도자기죠. 네, 어? 차 비단 도자. 네차 비단 도자기예요. 어? 오타네요. 도착이라고 되어 있네. 네. 도자기입니다. 여러분 응. 응. 좀 알아서 구글에서 어? 네, 하세요. 여기 어, 차 쓰다 보니까. 응. 도착이요? 아 여기 도착이라고 되어 있잖아. 도자기 오타라고. 아, 음. 아, 음. 네. 네. 자, 서하의 경우에는요, 강력했던 거란족의 요나라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어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송나랑도 마찬가지로 원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책봉과 교육의 조건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번져지게 되면서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자 봅시다. 서한는 원래 작은 나라 힘이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송나라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점차 성장을 해나가게 되자 송나라와 대등한 관계에서의 교육을 요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좀 크니까 이제 개기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건데 요거보다 좀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서하라는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네, 서하라는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 자, 와, 정신이 나갔구나. 얘들아, 방금 전에 얘기했어. 서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를 차지해서? 비나키를 차지해서 뭘로? 동서교육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면 어, 얘네는 뭘 팔았을까? 서역에 있는, 이 서쪽에 있는 나라들한테 뭘 팔아서 돈을 벌었을까? 1번, 자기들이 만든 거. 2번, 송나라가 만든 거. 송나라가. 송나라가 그렇죠 송나라 중국에서 생산된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내다 팔다서 큰 돈을 벌었던 게 바로 이 서하라는 나라였다고 원래는 어떻게 송나라의 그런 물건들을 구할 수 있었느냐 서하가 조공을 바치면은 송나라가 책봉을 해주면서 담래품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던 게 바로 서하라는 나라였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응. 그러다 보니. 서하가 송에게 조공을 바쳤을 때 송나라가 베풀어주는 담례품만 가지고 무역을 할 수가 있었다고. 이것만 파니까 돈이 충분히 안 되는 거지. 돈좀 벌다 보니까 송나라의 물건 더 많이 사와서 더 많이 서역에다가 수출을 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은당신네 나라와 대대만 입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송나라의 물건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팔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네. 하지만 송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땠을까? 맞아요. 나빠요. 그죠?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디 감히 화들 무서울지도 모르고 우리랑 대대만 입장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안 돼! 책봉 안 받으면 너네랑 장사 안 해! 이렇게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방금 도 이야기했듯이 서나라, 서하라는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성장의 동력 이들의 돈줄은 무엇이었다? 뭐였다? 비단길 기단, 기단, 기단. 동서교육이었다. 어느 나라 물건 때다 팔고 있었다? 동사람. 송나라 물건 때다 팔고 있었다. 그런데 송나라가 책봉 안받으 교육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서하는 돈줄이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송나라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의 크기를 보면 알겠지만 은 서한의 송나라에 비해서 훨씬 작은 나라여 군대의 규모를 면해서 보자면 송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송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송나라는 어떤 나라였다? 음. 문치주의 국가였다. 그래서 덤치는 컸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서아랑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음. 제2의 당분간은... 네. 그리고 전쟁이 장기적으로 길어지게 되면서 서화도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화 쪽에서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화해를 제안하게 되고 송나라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둘 사이에 화 약을 맺게 됩니다.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송나라 문칠일 국가라서 군사력은 약하지만 송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뭡니까? 그건 바로 돈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나라와의 관계와도 마찬가지로 송 송나라는 서하에게 세 패를 주고 비단과 은, 차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들과의 평화를 유지하였다. 다만 송나라가 서하랑 맹약을 맺을 때는 요나라랑 싸울 때보다 조건이 조금 더 좋은 편이었네요. 결국 서하도 한발 물러나서 순순히 송나라에게 책봉을 받는 이런 선에서 두 나라 사이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서하한테 줬던 것들 중에서는 요나라한테 안 줬던 게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뭐? 차예요, 그죠?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서하란 나라는 뭘로 돈 버는 나라였다? 비단길 교역, 동서교육을 통해서 돈 버는 나라였다. 뒤에서도 또 얘기할 거예요. 물론 까먹겠지만 또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비단길 교역의 3대 수출품이 무엇이었느냐? 차, 비단, 도자기였거든 음. 자, 그래서 그, 그 수출품 중에 하나에 해당했던 차를 받는 것으로, 어, 맛있는 차예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아니고 당연하게 할수지만은 어, 아니, 1학년 반에서 저기 뭐냐 내가 수업 안 들어가는 1학년 1, 2, 3, 4반 중에 어느 한 반을 내가 보강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한태명 선생님께서 뭐 저기 뭐냐 뭐 이런저런 보스턴 차사건에 대한 수업을 수업을 했다고 하면서 내가 역사 선생님이라니까 선생님 이 하니까 선생님 보스턴 차사건의 차가 타고 다니는 차아닌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어, 있었어. 보스턴 차사건이 뭔지 알아요. 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다면서네 그걸 근데 타고 다니는 차라고 교과서에 분명히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걸로 수행평가를 했는데 뭐 이런 애들이. 아, 우리 학교 수준이 어쩌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아, 아, 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응. 자, 아무튼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에서 11세기는 요 나라의 거란족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송나라는 잘 살고 중원의 국가였지만, 경제력과 문화는 발전했지만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주변 국가들와의 관계에서 돈을 주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10에서 11세기의 동아시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1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진족이 금나라가 이후의 동아시아의 국제뉴수를또한번 뒤집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